안녕하세요, 하스펀입니다.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.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이거 위치를 바꿔야 돼. 어, 야 미친 놈이냐? 야너 미친 놈이냐? 야 꿈이 크다잉. <웃음> 아니, 너무 <행복한데? 웃음> 아니, 아 너무 행복한데? 아 너무 행복한데? 너무.. 너무 행복한데? <웃음> 어.. 오? 뭐야? 뭐야? 아 잠깐. 아 씨, 왜 포야 씨. 포자가 더 필요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자리를 그냥 이거를 넣는 게 끝이라서 포자가 더 필요하진 않고. 아진 이만차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아직 이야 진짜. 진짜. 아, 아 뭔데 이게, 씨알. 하이씨. 아 하이씨. 아, 아, 아. 아, 아 제발, 제발요 하느님 이러지 마세요. 아지 개월반데. <웃음> 이길 것 같은데? 잠깐만. 이길라나? 아좋됐다 잠깐만. 아나 진짜 아이아족네 진짜 아에 어쩌다가 근데 그렇게 된거지? 왜? 왜 써진거지? 왜 그렇게 된 걸까요? 근데 뭘 하려다가 그렇게 됐을까? 농담 한거예요 진짜인줄 아시는거 아니죠? 옛알바 같으셨네 팩트 진짜 다반너 기가 맥히 는 구만 아주 그냥 마이너스 1피 치는 거 기가 맥히 네 그냥 마이너스 1피살 아서 공격 처하 는 것이, 싸움 잘한다잉. 싸움 맘에 들어 우와, 뭐야? 이거 이 싸움, 뭐야? 뭐야? 이 싸움, 뭐야? 이 싸움, 뭐야? 소가 여기다 카운터 펀치? 어, 이거 나빼드 소나와 엘리자가 떠버려. 오, 쉣 하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여, <여기> 뭐야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이거 여기 미친놈 있어요. 동네 사람들 안나잖아 그리고 칼라 레이로는 언제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죠. 어, 또잘 싸운다. 그렇지. 아니, 이거 안 죽을 수도 있나? 오, <웃음> 아니, 진짜 미쳤네. <웃음>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아 <웃음> 아니 누야왜 이래 아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해 아이 뭐야 이것도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왜왜 자꾸 이렇게 는 거야. 저서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아수인은아니지만 그래도, 열심히 s 미거예야 아주,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기수인저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저수인은 줄었지만 저기, 를 확보했군요 삐디 세스매. 삐요 세스매. 삐디 세스매. 삐디 세스다세계세을했 넘는다. 넘다니게. 음영과 산수를 게로압해버는 a s t s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. 얘도 어떻게 살수 있을지 한번 보자 <목소리도>